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내외 마켓의 동향 부분에서 어, 잘 팔리는 상품을 이제 키워드를 조금 더 조사를 하셨으면 어떻게 도매시장이나 상품을 찾으러 떠나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마켓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일단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시게 되면 은 가성비 높은 상품과 가심비 높은 상품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팔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성비가 좀 높은 상품이라고 하면 조금 더싼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매시장 같은 데를 좀더 탐방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가심비가좀 높은 상품을 찾으시려고 하면 해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조금 더 개척을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좀더 팔지 않는 상품들을 가져다가 좀더 이쁘게 생긴 상품들을 많이들 찾아와요.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무슨 상품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 동대문 도매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이 동대문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렇게 여기 가운데 있는 어, 소매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서부시장과 동부시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의 남성우루 중심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자재 상가들로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지금 무신사 스튜디오라는 곳에 지금 입점을 해져 있는데 그거는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두타 바로 뒤쪽에 저희 상무실은 또 여기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주 이 시장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여기는 평화시장이랑 통일상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뭐 지퍼라든지 이런 거나 뭐 아니면 이불에 들어가는 부자재 같은 것들 또는 뭐 커튼의 부자재 이런 것들은 다 이쪽 시장 서부시장에 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연령이 좀 높은 사람들의 옷들 그러니까 아빠의 옷이나 엄마의 옷 이런 것들도 다 이쪽 상가에 좀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가게가 일찍 열었다가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을좀 신경 써서 찾아가야 되는 도매시장입니다 그리고 동부시장에서는 여기 북부시장이랑 남부시장 이쪽으로 나뉘게 어지 되는데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오트나 뭐 동평, 신평 이런 평화타운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패션타운으로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부시장으로 가시게 되면 유어스나 디자이너스클럽, 뭐 제일평화나 이런 시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먼저 남부시장을 먼저 가셨다가 북부시장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점이죠. 남부시장부터 가셔야 되는 이유는 여기가 디자이너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생겼고 뭐 코디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요즘에 트렌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옷들이 요즘에 유행하는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 동남부시장에서 보고 가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동북부시장으로 가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옷들은 좀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거의 동북부시장에서 북부 시장에.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부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들이 대부분 많고요. 동북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상품들이 좀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단 요 밑에 있는 동남부 시장에서 먼저 트렌드를 파악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아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구나 이런 디자인들이 괜찮네 라는 것들을 먼저 보시고 동북부 시장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옷을 좀더 보시게 되면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그 상품을 사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가시기 전에 항상 하셔야 되는 거는 먼저 어떤 상품이 잘 나가고 어떤 키워드가 좋은지를 먼저 조사하신 다음에 그 조사표를 통해서 동남부시장 먼저 가셨다가 좀더 눈을 키우셔가지고 흙속의 진주를 발견하실 수 있도록 동북부시장으로 올라가셔서 괜찮은 것들을 좀 찾아오시면 됩니다. 동북부시장 같은 경우에 동남부시장에 비해서 가격이 한 65% 정도로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동북부시장만 가면 어 이거 싸다 싸게 가져다가 와서 비싸게 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동북부시장만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다녀오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한국 안에서는 이렇게 도매시장들이 크게 일곱 군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패션 잡화나 악세사리 쪽은 동남 어, 동대문시장 또는 남대문시장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악세사리 부자재라든지 악세사리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안경, 선글라스, 아동복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남대문시장이나 대도상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좀 상품들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판촉물, 생활용품, 핸드폰 케이스 뭐 이런 것들 들은 화곡동 유통단지에 가시면 아주 길게 늘어서 있는 유통단지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거기 가셔도 서 건물에 그냥 겉만 보지 마시고요 안으로 들어가셔서 가게마다 다 쳐다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유아용품이나 문구상품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창신동시장 그리고 천호동시장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가전전자제품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 알다시피 용산전자상가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 단용품 같은 경우엔 진양상가나 춘무로상가 이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포장재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청첩장이나 아니면은 수제청 이런 것들을 뭐 팔겠다라고 했을 때 케이스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방산시장에 가시게 되면 상품들을 다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셨을 때한 매장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 시장 저기 시장 다 가보시고 어, 팬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네 이런 도매시장들을 가시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조사의 측면이 가장 큽니다. 처음부터 샘플 다 사와가지고 뭐 팔아보겠다 테스트 하겠다 이런 것들도 좋겠지만 먼저 상가들 별로 가셔서 어 여기에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상가에는 이렇게 좀 리스트 상품들이 좀 많네 이런 것들은 명함 들 보유 하시는 것 아예 다 파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가들은 한번씩 나의 마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추가 상품들도 개발할 수 있으니까 한번씩 들려 보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국내시장에서 상품 혹시나 못 찾으셨다면 우리는 뭐 중국시장이나 아니면 태국시장 아니면 일본시장 뭐 이렇게 대부분 다른 나라들로 이동하실 수 있을 텐데 제일 많이들 찾아가는 곳이 중국시장 이시니까 중국시장부터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파 상품은 이 u 시장을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u 를 다녀왔는데 어. 저도 여기 갔을 때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아 정말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대문과 동대문 크기의 한 8배 정도가 되는 것이 이 이유 시장 인데요. 항저우 공항으로 들어가셔가지고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이동하시면 갈수 있는 이 시장인데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1기에서 5기까지 엄청나게 큰 건물들로 이어져 있고 그 기수마다 그리고 층별로 판매하는 상품들이 다 다릅니다. 어, 중국에 있는 자파의 물동량이 약 80%는 다 이곳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라 것도 우리가 알수 있고 전 세계에서 자파 부분에서 한 30%에서 40%는 다 이웃시장에서 상품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먼저 물건을 봤다 하더라도 중국의 여기 있는 이웃시장에 가시게 되면 어 내가 봤던 거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이웃시장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기수별로 판매하는 상품들도 다 다른데요 내가 미리 어떤 상품을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를 한국에 있는 상품 중에서 유행하는 상품들을 다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가셔서 그 상품들을 비교하시고 좀더 괜찮은 상품들을 찾아오시는 게 가장 좋고 보통 그냥 가지는 않고요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에이전시 그 번역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상품을 들여오고 다시 우리나라에 가져가서 수입해주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 간다고 해도 샘플 상품을 사오거나 뭐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과 다이렉트로 연결해 가지고 샘플 하나씩만 가져다 놓고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만 있기 때문에 가셔서 뭐 샘플 구해와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소 발주량을 채워주셔서 도매로 사온 다음에 내가 판매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류 쪽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 시장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IT 제품 뭐 샤오미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에어프라이어 뭐 이런 상품들은 다 심천시장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중국 직구 사이트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중국 직구 사이트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도매시장으로는 알리바바와 1688두 가지로 볼수 있고 그리고 소매시장으로서는 티몰,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타오바오 시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1688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알리바바는 글로벌 중국 도매상이 글로벌 소매상을 만나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를 하거나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으로 상담을 해 가지고 인보이스 통해서 돈을 보내 주고 그리고 나서 물건을 받아오는데 문제는 이때 불량률이라는 거죠. 불량률이 어느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검수가 중국 내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을 받아왔을 때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1688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도매상이 중국 소매상을 만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거래가 가능한 중국인끼리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도매상 인데 글로벌 해외 언어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중국 내 도매상 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언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알리바바에 물건 못 올린다는 거와 다름이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88이 알리바바 보다는 좀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1688 같은 경우에는 상품 하나씩 또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샘플로 구매대행으로 사 오신 다음에 한번 테스트 상품이나 뭐 샘플로 사진부터 찍거나 이렇게 해주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티몰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 라고 하는 중국의 오픈마켓 1위 하는 오픈마켓에서 하도 짝퉁이 너무 판치니까 브랜드 상인들이 좀 짜증이 났죠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게 브랜드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한 오픈마켓 인데요 브랜드 오픈마켓 입니다 그래서 이 티몰 같은 경우에는 디파지지 한 4천만원 정도로 넣어 줘야만 입점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입점을될수 있는 곳은 아니고 한국에 있는 상인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중국에 진출하고 싶을 때이 티몰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저렴한 편은 아닌 측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팔기에는 티모름 적당치가 않고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도매상이나 공장이 전 세계 고객에게 무료로 상품을 내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언제 온지 모른다라는 뭐한 달이 걸리거나 두 달이 걸릴 수 있다라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싼 것들 뭐 7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것들도 뭐 스티커나 아니면 뭐 책갈피, 뭐 귀걸이 이런 것들 굉장히 싼 것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일부러 주문을 합니다. 아니면 뭐 핸드폰 액정, 액정 같은 경우에 액정 깨져 가지고 뭐 갈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것들도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매 쪽에 좀더 강하지 도매로 우리가 따와서 물건 다시 파는 쪽은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는 좀 맞지 않다라는 부분 배송이 느리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타오바오 가 중국에 있는 어, 오픈마켓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구매대행 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이 타오바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점은 어, 이 상인들이 물건을 오늘 올렸다가 저녁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갑자기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주의하셔서 많은 판매량이 있었고 후기가 있었던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시는 거는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도매시장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상품이 있으시다면 그 상품들을 어디에서 찾아다가 판매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나라 뭐 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좀 더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있는 상품 소싱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택배 사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세요